입니다. 해마다 연출가 되면 성행하는 곳중 하나가 바로 점집인데요 신점, 카드점부터 요즘은 스마트폰 운세 어플까지 등장해서 인기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또 누군가는 호기심에 저마다의 이유와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친다는데요 2012년 대한민국의 신년맞이 운세 열풍 공감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중심지 종로구 유명한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입구에 있는 나무 또한 심상치 않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나무 조각상이 빈 공간 없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다. 조 씨, 엄창용 선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십시 이분이 바로 고산 엄창용 선생. 내부를 살펴보니 이상하고도 희한하게 생긴 나무 조각상이 많고 특이한 빨간 글자가 새겨진 것도 있는데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직접 다 만드신 건가요? 네, 다 혼자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 하나 다 만드셨군요. 한 사람도 누가 손댄 거 없어요. 전체를 다. 만드셨어요. 크기도 제각기 다르고 개수도 많은데 와...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게 신기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 신기한 기계 발견. 와, 87년도에 만드셨고 여러 선들로 뒤엉켜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여기 있는 건 뭔가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컴퓨터요? 네, 컴퓨터로 만든 거예요. 이것을 87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 때는 컴퓨터가 안 나왔어요. 컴퓨터를 만들 정도면 발명가인가요? 원래 하시는 분은 어떤 일이요 원래 하는 역학자예요. 역학자요? 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이틀 전인 17일 사망했다고 북한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사망 시각은 지난 17일...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던 분이 바로 엄창용 선생. 그런데 갑자기 김정일이 죽었다는... 는데아 그날 방송이 나왔더니 난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볼게 내가 네개잡지사용을다 그렇게 금년 다주는다고 써놨더라고. 정말 운세 의 신이네요. 그런데 이 기계는 또 뭐죠? 이 자미드 두라는 건 하늘의 별자리인데 사람마다 별 하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해설해놓는 겁니다. 아까 본그 기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분석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요. 이 이게. 이게 프로그램도 직접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25년 동안 자미주스 프로그램으로 운세를 본다는 선생님.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건가요? 이외 매장에 전부 향나무요. 그래서 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뭔가. 아 이게 전부 다 향나무인가요? 네, 다 향나무예요. 현장에 매달려 있는 향나무 부적이 그 이유. 그런데 향나무 부적은 왜 만드셨어요? 잡신을 물지치는 거고, 또 경매 주사도 잡신을 물지치는 거고, 모두가 주변이 깨끗해야 살이 온전하니까 그런 뜻에서 향나무를 한 겁니다. 지금 개수가 몇개 정도 되나요? 수가 현재 개수로 2,000개고, 2,000개나 만들려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한 30여 년 됐어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이면 이곳에서 향나무 부적을 만든다는 선생님. 이곳 저곳을 둘러보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볼수 있는데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조각하는 선생님의 손끝에서 장인의 정신이 느껴집니다. 판매은안 하시나요? 판매 은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나갈 거고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모아두셨다가 어떻게 하시예요 많이 왔다가 이제 죽을 때 나라에 다 헌납하고 왔나가. 같이 와라. 요거 밑에, 큰 손안 밑에서 기도하는 장면. 뒤에는 이제 부조인들, 이 여기 보면, 연도가 나왔죠? 2011년 11월. 네. 음. 요것도 마찬가지, 달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분그림꼭 있네요? 그 어떤 그 이제, 있으신지. 기도를 하고 어디 가 가면은, 내가 못할 건데 그림에도 가 있으면 거기서 기도, 누가 계속 기도할 거 아니야? 계속 하는 거예요. 청나무 부적 하나하나에 나라를 위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 만드셨다는 선생님. 그 기도가 다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앞으로도 쭉 부탁드려요. 오한의 대한민국 두 분에 대해한 말씀 해주세요? 국어는 전반적으로 부진 상태를 보는데 우리,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 전체가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혼나를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고 극노조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